얘가 더 낮을 때 일정해졌고 밤에피차세기가더쌀때 일정해졌으니까 얘가 이제 남기고 얘가 네? 남인 거라 알수 있어요 네? 네가 여기 보면 가는 음지이다 이렇게 었고 5000억스니까 여기 여기 이하로 지적되면 나는 생장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어 여기서 이제 플러스 0.0 보니까 이제 그 아까 전에 문제 상황이랑 똑같이 그 뭐지? 포음량이더 많은 상태인 거라서, 그냥 음. 똑같은 선지니까, 맞고. 그리고 이제, 삼만덕스 일대. 이때, 과학상의 이용자산이 정면, 정면 다아나야 되고. 네. 이거는, 그거를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제, 17세기가 0일 때, 이게 플러스 0.6이라는 뜻이, 이제, 그 b-a가 0.6이라는 건데, 그러면, b-a가 그, 17세기가 0이니까, 여기서 b-a, 아, 그...